여러분 제가 또 제주에 왔어요 한달 만인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여행은 아니고 어 제가 또 개인적으로 어 일을 또 따로 하고 있는 게 있어 가지고 제가 오늘 미팅이 있거든요 업체 미팅 이 있는데 업체가 또 제주도다 보니까 어 이렇게 또 제주에 오게 됐네요 제가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막 여행 하지는 못할 것 같고 당일치기 제주 힐링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늘 저녁 비행기인데 오늘 아주 점심 오후까지 일을 하게 될것 같아서 오후까지 미팅을 좀 빡시게 하고 오늘 한번 제주도 아주 빡시게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심플하게 진주 목걸이 하고 오고 귀걸이는 이어커프로 하고 왔어요 사려이 숲길을 왔는데 진짜 돌아돌아 돌아돌아 돌아 돌아 돌아서 왔어요. 주차장이 엄청 멀더라고요. 눈사람. 한라산 둘레길이라고 적혀져 있지만 여기로 가면은 사려이 숲길 입구예요. 우아 2.5km. 사람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진짜. 저밖에 없어요 아하. 너무 좋다 근데 여기서 사러니 숲길을 가려면 은 2km를 넘게 가야 되는데 주차장이랑 너무 멀어서 너무 이거는 조금 아니다 이건 좀 아닌데 가다가 포기. 진짜 한 2.5km로 걸어가야 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포기. 하, 바다를 가봐야 될것 같아요. 사련이 숲길은 다음에 오는 걸로. 사실, 오늘 한숨도 안 자고 왔거든요. 저 얼굴이 많이 썩었어요. 그리고 오늘 미팅하고 막 춥고 이러니까 지금 썩었어요, 저 얼굴이. 오늘 제가 너무 욕심이 과했던 것 같아요. 어, 일도 하고 영상도 찍기엔 사실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오늘은 진짜 제가 생각했던 그 계획했던 대로 뭔가 다 되지 않아가지고, 어, 조금 너무 아쉬운 제주 당일치기 요몇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뭐야, 노을, 어쩔. 집에 가요. 일박은 당일치기는 <목소리> 어려운 걸로. 결국에 집에 갑니다. 너무 춥고 사실 딱히 할게 없어가지고 뭐 시간도 애매해서 이제 다시 서울 가려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이제 운동하러 가기 전이에요. 테니스 가기 전인데 제가 요즘에 좀 자주 붙이는 제품이 요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그리 바디 핏 패치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한 박스에 7매 정도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거의 다 사용을 해가지고 지금 2 매가 남았어요. 이걸 붙이게 되면 우리 예전에 우리 캡사이신 먹으면 살이 빠진다라는 카더라가 있었잖아요. 그게 근데 카더라가 아니라 그게 사실이라는 게 밝혀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의거해서 바탕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에요. 이게 셀룰라이트 일시적으로 감소가 되면서 처진 복부 탄력 개선 이게 또붙이면 따뜻해지거든요. 핫팩 같은 느낌이라 체온 상승 그다음 혈행 개선 그리고 피부 윤기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요거 제가 또 겨울에 운동을 하면서 조금 시너지가 나라고 붙이기도 하고 자기 전에 내가 좀 많이 먹었다 운동을 못했다 할 때도 제가, 제가 붙이고 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막 붙였어요. 붙인 게 바로 이렇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요게 사실 제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떼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동그라미가 요런 게 있는데 요게 바로 약간 노폐물 저장고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길다 싶으면 좀 배에다가 붙이지 않아도 약간 뜨끈뜨끈한 이런 느낌이 있어서 뭐 등에도 붙여도 되고 약간 요게 그것도 있더라고요. 운동하고 나서 근육통, 어, 근육통에도 붙이게 되면 그 근육통에도 근육통 감소에 도움도 존도하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운동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좀 약간 결리다, 어깨가 결리다 이러신 분들 팔뚝 이런 데도 붙여도 팔뚝이 좀 살이 많다. 좀 셀룰라이트가 좀 있는 부분, 팔뚝 안쪽 허벅지 이런 데도 잘라가지고 붙이셔도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 테니스 가기 전인데 이렇게 복부에다가 제가 고민이 있어가지고 복부에 지금 붙여봤어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하고 나서 여기 저장고에 어떤 노폐물이 있는지 살짝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거 지금 쭉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제가 이거 또 우리 영, 구독자분들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영상을 이렇게 켜봤어요. 제가 지금 테니스 갈 거거든요. 테니스 열심히 하고 어떻게 되는지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일정하지도 않아지. 힘이 분산이 돼요. 근데 얘를 딛고 안 돼져 이대형! 오. 안 돼! 오늘 테니스를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오늘 레슨에 원래 한 거의 한 15, 6명씩 오시는데 오늘 6분인가? 밖에 안 왔어요 오늘 거의 개인 레슨 수준으로 수업을 받았어요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오늘 배에 붙인 패치가 얼마나 그 어, 노폐물이 쌓는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한번 집에 가서 뜯어보려고요. 띠루리 오두시간밖에안 됐는데 우와 대박 땀이 많이 나서 그런지 패치가 이렇게 이게 아직도 떼어도 배에 그 온열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직도 따뜻해요. 일단 따뜻한 느낌이 있어서 너무 좋아가지고 핫팩 대신 붙이는 느낌도 있고 일단 붙이면서도 셀룰라이트라든지 탄력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지금 저는 이거는 운동하면서 진짜 꼭 붙이고 다니고 운동을 안할 때도 약간 대리만족 겸 붙이고 있습니다. 복부 쪽이나 아니면 특수 부위 쪽에 나는 조금 더 관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회사에서 되게 앉아가지고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요걸로 붙여가지고 관리를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미티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나도 이제 핸드폰으마 말할 것 같아 핸드폰 똑같이 샀어요 지금 쉽다 유럽 갔다가 소매치기당했어. 어쩔? 어쩔? 아, 춥다. 낚시를 나... 갑... 이게 좀이라지 갈라지니까 를하면이 하면서, 낚시를 면서 낚시를 하면서, 낚하서 하면서, 낚하면이 깨진다 하면서, 그 이시를하서낚시서 <놀람> 나자냐는 실패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 그래? 어 맞아. 나도 오늘 가까지수할지 아직 안정해지지 않 아니, 오늘 매튜 만나기로 해가지고, 지금 매튜 기다리고 있어요. 어, 매튜 온다. 에 매튜 온다. 너 방콕 언제 가? 나? 어. 나 수요일 수요일? 20일? 수요일 12시 반야 <웃음> 그럼 언제 와 다시? 다음 주 수요일 아그딸 일주일 오, 있는 거네? 어나 이거 올지 매고 맛있다 맛있지? 띠랑 <목소리랑> 할라피뇨랑 같이 숟가락으로 까서 드시는 거 있어요 에이 찍어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시고요 아아아아아아아 네. <목소리랑> 진짜 오랜만이다 완전 열정적으로 어, 배불러. 근데 너무 많이 먹긴 많이 먹었다. 배가르다 불태웠다. 근데 결국엔 많이 남겼어. 바람 안 불면 괜찮은데, 어. 바람 불잖아 <웃음> <웃음> 많이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한국도 추워, 보란는 보다 <웃음> 봐봐, 목이 잠겼잖아 목이 부었잖아 목이 부으면 말 못하잖아 말 못하면 어떻게 돼? 마음이 안 좋아 마음이. 마음이 안 좋으면 어떻게 돼? 술 먹게 되잖아 근데 사람이 술 많이 먹으면 어, 만 좋아지지? 안좋잖아아 너무 웃겨 안 썩어 <웃음> 춤추는 줄 야, 최강의 나이트는 칠옥을 세미 클래식 나 세미 이름인 줄 알았어 가수 이름 가수 이름인 줄 알았어 내려주세요 네와 그니까, 만약에, 그, 여섯에 참가하실 분이. 그 다섯 개. 아, 다섯 개? 네.